어제 4월 7일 후쿠시마 현 앞바다의 규모 4.7 강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후쿠시마의 지진의 흔들림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훨씬 길게 흔들렸고 땅울림 현상이 컸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한달 뒤인 3월에 진도 4 이상의 강진이 11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달 3월 16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바다에서의 규모 7.4의 강진 이후에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이번에는 작년 11회를 넘어섰고 작년에도 같은 시기에 뉴질랜드와 마누아뚜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에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이 두번 발생했기 을 때문에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2022년 4월 초에 두 개의 태풍이 태평양 해상에 나타났습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와 2호 태풍 메기입니다. 현재 두 개의 태풍은 태평양과 필리핀 동부 해역에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는 태풍의 북서쪽에서 대리운이 집중적으로 발달했었는데 이제는 태풍의 이 거의 중심부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점점 구름대를 발달시키며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온은 28도에서 29도 정도로 태풍 발달에 매우 좋은 조건이고 연직 윈드시어는 10에서 15노트 정도로 발달해서 별다른 방해 요소는 없는 상황이며 북쪽 방향으로 적당히 발산되는 상층 발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는 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말라카스는 현재 그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서진 중입니다. 고기압이 북쪽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남서쪽으로 약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는데 1호 태풍 말라카스에서 나온 고온 다습한 바람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어서 이 저기압이 한국을 통과할 때 강수량이 증가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2호 태풍 매기는 현재 필리핀 세부 북동쪽 약 130km 북은 육상에서 거의 정체 중에 있습니다. 이후 이호 태풍 매기는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4월 13일 수요일에 열대저압부 TD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